안녕하십니까 화제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연습하는 영상으로 한번 어, 여러분 한번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어, 요즘 아니죠 제가 이크리티컬 슈팅에 심의를 좀 빠진지 서바이벌 게임을 좀 하다가 이제 프리티클 심의를 빠진지도 지금 벌써 한 3년 정도 것 같아요 i p s c 리와 교육을 받고 얼마 전에 또 IDPA 고니리아교육도 받고 그리고 요즘 레인지가 여기 레인지를 제가 무료로 쓰는 건 아니고 그 헬스클럽 다니는 것처럼 이제 3개월, 6개월 단위로 끊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멤버 부수를 이수 했기 때문에 뭐 할인은 조금 되지만 석달치를 끊어서 이제 뜨시금으로 내고 레인지를 무료로 사용을 하고 타켓 같은 경우는 보통 이큰 타켓이 한장 1,500원씩 사서 쓰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거 저번 매치 때 쓰다 남은 것들 뒤져보니까 깨끗한 것들 좀몇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, 타켓을 활용을 해서 오늘 어 제가 에임이 너무 안좋더라고요총 쏘는데 이 총도 너무 많이 떨리고 해서 어 에임 연습도 할겸 일주일에 뭐 마음 같아서 일주일에 최소한 한 두세 번씩 와서 연습을 하면 좋은데 또 요즘 일이 되게 바빠가지고 그렇지 못하고 해서 요근래 못하다가 오늘 금요일날 이렇게 퇴근하고 한번 와서 이렇게 슈팅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했던 연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어 실제로 요 헤드 부분들 지금 헤드가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헤드를 했는데 어, 실제 저 뒤쪽에 있는 저꼬까콘 에서 이렇게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두발 쏘고 무빙을 해서 두방 쏘고 무빙을 해서 제가 앞서 연습하는 영상을 보셨겠지만 이 헤드 부분을 연습을 했는데 역시나 이렇게 좀 많이 나가는 어, 많이 나가는 아직 연습이 좀덜된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바디샷 연습을 했는데 요 타켓 같은 경우는 하나, 둘, 한세개 정도 나갔고, 요 타켓 같은, 가운데 타켓은 하나, 그리고 맨 끝에 타켓은 하나도 안 나갔어요. 이, 논슛 타켓인데 요거는 그냥 연습용으로 쓰는 거니까. 요렇게. 요렇게 해서 오늘 연습을 좀한두 시간? 아, 땀이 지금 위에 옷을 벗었는데, 두 어, 시간 정도 연습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요즘 그런 댓글들이 많아요 뭐 장난감 총 가지고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뭐 이게 뭐 장난감 총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어이 개인적인 만족도가 달라질 것 같아요 단순하게 집에서 그냥 병아가 오셨다든지 뭐 타켓을 쏜다고 하면은 좀 정적이 되겠지만 이렇게 사설 레인지에서 나와 가지고 헬스클럽처럼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어 저희가 이렇게 골프도 골프도 치잖아요 골프도 골프도 하듯이 뭐 저같이 40대에서 5 0대 접어드시는 분들이 할수 있는 취미들이 않아요 스크린 골프 아니면 진짜 밖에 나가서 필드 나가서 골프를 친다든지 아니면 뭐 당구도 되겠죠 볼링 여러 가지 취미들이 있는데 이 프리티컬 슈팅도 그런 취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다만 이 프리티컬 슈팅이 아직까지 대중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리그 스포츠다 보니까 조금 생관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긴 한데 뭐, 뭐 제가 즐거우면 되는 거니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.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아니에요. 그, 저를 애, 그 댓글에 자주 달아주시는 분들이. 그분들이 보면 이제 제품 리뷰를 왜 안하느냐 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좀 게으른 것도 있고 뭐 제품 리뷰를 앞으로 조금 더 집중해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고 제품 가 리뷰를 뭐 다제 총을 가지고 거의 대부분 리뷰를 하고 있는데 뭐 제가 가포가 뭐 아닌 이상 계속 총을 사서 리뷰를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뭐 협찬 들어오는 총도 리뷰를 하고 지인분들 총도 빌려서 리뷰를 많이 하는데 요즘은 뭐 개인적인 일이 바빠서 조금 그런 것들에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. 항상 사람은 자기가 떠난 자리가 깨끗해야 된다고 라 저는 배웠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즐거운 취미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이제 제품 리뷰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